네, 최근에 미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고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제재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죠. 한국교회의 대북헌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앙일보에서 2006년도에 NPT 탈퇴에서부터 핵협정이죠. 여기에서 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그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그 일정을 어, 정리를 했는데요. 1993년도에, 어, 김영삼 정부 때, 북한에서는 MPT 탈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와서, 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라는 이 발표를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에, 어, 북한에서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돼요. 그런데, 어, 문제는, 어, 실제로 강명도시가 1993년도에 귀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귀순을 했을 때한 말이 뭐냐면 내가 왔을 때 93년도에 이미 북한에는 다섯 개의 핵폭탄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영변 핵단지에서 그 임무를 맡고 있었던 국가안전보위부 책임자로부터 자기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내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1994년도죠 1994년도부터 아마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의 일지와 그리고 실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어, 연합뉴스에서 그 2019년도에 나왔던 도표인데요 이거는 1985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그,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 핵개발 사이의 그 역사를 그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핵개발 주 일지를 정리를 했어요. 자, 이 도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 끊임없이 우리가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김일성의 유언이었기 때문이죠.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절대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 대북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였죠. 자, 빨간색이 정부 차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민간 차원인데, 이 정부 차원의 그 지원액이 어 민간차 차원, 민간 차원액은 2억밖에 안 됐고, 나머지 그 1천 8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지원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때 1996년도에 잠수함을 북한에서 남한에 침투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강릉 무장공 비침투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자, 97년도, 98년도 사이에 이제 IMF가 터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김대중 정부가 어, 공개적으로 지향했던 것이 햇볕 정책이었죠. 그래서 어, 대북 지원을 아주 크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증가되기 시작했던 대북 지원이 노무현 정부 때가 최대였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의 최대로 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4,400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대북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2007년도에 대북 지원을 할때 이미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5년도에 북핵에, 북한에서 핵을 보유했다고 라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고 어, 계속해서 2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할게 2010년도 3월 26일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북한에서 자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발령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 대북 모든 교류가 민간 교류가 이제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북한은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3차 4.5차 핵실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어지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가장 많이 지원한 것과 가장 적게 지원한 것의 그 차이가 정권마다 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 최대 150배까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그 대북지원이 규모가 어, 합쳤을 때 70억 달러나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대북지원의 역사 속에 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당시에 그 1990년대에 어, 북한에서 경제 특구로 지정했던 곳이 이 라진 선봉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91년도에 가장 먼저 방북했던 목사 중에 예, 곽선희 목사가 있었다는 거죠 소망교회. 그런데 어느 정도 했냐. 이 정주영 회장이 이 소대 방북이라고 해서 1998년도에 이게 소대 방북을 정몽준 어, 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때보다 더 앞서서 사실은 이 곽선희 목사가 어, 소때를 전달했다. 1991년도라는 것을 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2년도에 어, 분단 후에 이제 교계를 대표해서, 개신교계를 대표해서 권호경이라는 이 목사가 NCCK죠. KNCC라고도 하는데 이 NCC에서 북한의 이 조끄런, 조기, 조기련, 서기장의 초청으로 방북을 해서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게이 강남의 이 사인방 목사, 즉, 홍정길, 이동원, 오한음 하용주 목사인데요. 이 사인방의 목사들도 언제냐면 1995년도에 어, 교회당, 나진의 그 교회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 방문을, 방북을 하게 되죠. 방북을 했지만 그 협상이 결렬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홍정길 목사만 이제 계속해서 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홍정길 목사는요. 이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것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도에 발족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그 26년 동안 지원한 액수가 1500억 원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리고 2008년도 6월에 이 북한의 춘분기에 수십만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김명혁, 손봉호, 박종화 목사, 또 박경조 대주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북한에 이 최소 20만 톤의 이 식량을 긴급히 지원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쇼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 이런 그 북한과 대북 지원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수상한데요. 계속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이 같이 단체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돼요. 자, 이손봉호 장로, 그러가 김병혁 목사, 박종화 목사는 이때도 3인방 똑같이 하다가 지금 올해죠? 2019년 12월에 바로 얼마 전에 3일절도 아닌데 이제 3일 혁명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을 지금 발표하게 돼요. 뭐, 급하긴 급했나 본데, 이때도 역시 김명혁, 박종화, 손봉호,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북한의 봉수교회를 그 손봉호 장로가 손효순 목사가 담당을 할때그 방북을 했던 이력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미 그러니까 침북 친북 인사로 침북적인 행동을 계속 그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식량뿐만이 아니라 대북지원에서 또 의료의, 의료계의 그 지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병원 쪽이죠. 그래서 평양에 조용기 심장병원을 건립하기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2007년도 12월 기사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착공을 그 당시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어 보면은 조용기 목사의 대북관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이것이, 어, 국내 보수권 목회자들의 대북관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때, 이 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오고, 사, 뭐, 민간인들, 민간 주민들이 그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어, 고위 관료만 특혜를 입는 병원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교계에서 지금 기,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이사 조치 이후에 그냥 방치가 되다가 북한에서 어 외관까지 최근에 이제 다 완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뭘 요청을 하냐면 1300여 가지 물품을 요청하고 뭐 석유까지 요청을 하고 마무리를 하라 이제 그렇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용훈 목사가 이 평양 심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0, 200억에서 연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개 교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와 정부 다 합쳐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함께하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여기 에 동참해 달라. 이 운동에 지금 앞장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지금 이영 목사라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북한 지역에 260개의 군, 인민병원 건립을 위한 요청도 받았다. 그러니까 평양 심장병원 뿐만이 아니라 260개의 군병원을 지금 이 한국교회를 모두 다 통틀어서 헌금을 받아서 지금 짓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그게 굉장히 그 대북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인데 이 2008년도에 개신교 교회가 나서서 평양의 과기대의 설립을 주도하게 되는데 여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곽선이 그리고 김사만, 오칸음, 오정현, 김동호, 곽요셉 곽요셉은 이제 곽선이 목사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주채 목사, 이분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이 평양의 과기대의 설립을 어, 하게 되죠. 여기 총장은 김진경 총장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총장으로 가게 돼요. 원래 연변과기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후에 이제 평양과기대의 총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2010년도에 국감 때 윤석열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가 투입이 됐는데 이 후원액이 얼마였냐면 재단이 모은 후원액이 390억원이었다. 이게 지금 이제 곽선희 목사 가이 주도하는 이 재단에서 이게 투입된 헌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400억 원이 가깝고 그 다음에 매년 6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또 하나 뭐냐면 아니 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면서 과기대 안에 뭐가 있냐. 김일성의 그 영생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양과기대 내에 김일성 영생탑이 뭐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일종의 그 우상이죠. 김일성 주체교회 우상 신벌을 교회가 만든 그 학교 안에다가 버젓이 세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아니,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간 건데, 그곳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피해 나간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의사 조치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대북 지원이, 특별히 이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제재를 받기 시작하니까, 어, 이제, 손을 어디다 벌리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에 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통일부 장관이 NCCK를 방문했을 때 기사인데요. 여기서 나핵집이라는 그, 나핵집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CCK를 대표해서 이 7대 종단이 함께 참여해서 남북철로의 침묵놓기 사업으로 적극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앞서서 북한의 정, 북한 정권을 살리는 이런 판을 깔아 주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쩌고년 이게 뭐냐면 2018년도 9월에 NCCK에서 UN에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 서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대북 제재를 왜 하게 된거였죠 UN에서 국제 사회의 규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인 불법 핵실험을 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잖아요. 자,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놓고 한국의 교회가 나서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해제를 촉구하는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게 말이 돼요. 자, 근데 이게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이게 NCCK예요. 자, 그리고 이 NCCK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면 어, 2018년도 7월에 봉수교회에 빵공장을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을 어, 전개하게 되죠. 2019년도 5월에는 이김삼환 오정현 그리고 소광석 그러니까 명성교회 사랑교회 세에 덴 교회의 이 목사 수장들이요. 이 통일부장관을 접견을 하게 돼요. 이 접견을 해서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하게 되는데 교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만났을 때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광석 목사가 아니 만나기 두세 시간 전에 벌써 그것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또 이용당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9년도 5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어, 평양에 짓고 있는 심장병원의 그 공사가 재개가 될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나서서 부탁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2017년도 9월에 정부에서 이 대북 지원이 800만 불이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 맨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김정은이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은 탓에 굶주리 이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건데 이 대북지원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될 수나 있는지 또는 이 북한 당국이 그것을 그 목적을 변질해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게 되는 게 아닌지 그걸 좀 확인을 하라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그 대북 지원에 나서서 이제 북한을 살리겠다고 북한 선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 그에 대해서 실상은 어떤가? 실제 그 실태는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그 탈북자 출신의 강철호 전도사라는 분이 이 평양 봉수교회 신자는 전원 특수 교육을 받은 요원이다라는 그 폭로를 하게 돼요. 이 평양의 그 봉수교회의 담당자였던 당시의 그 강영석 목사는요. 어,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김일성의 외조부 강도눅의 육촌인 이강양옥이죠 북한 교회를 전체 배도하게 만들었던 이강양옥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300명의 신자가 모두 특수교육을 받은 요원이다 어,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남한 교회 목사들이 가면 이렇게 흔히 보여주는 이 가정 예배 처소가 있고 이걸 또 북한 지하 교회라고 속여요. 근데 그것은 남한 종교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이 남한 종교 단체들이 이 조구련, 그러니까 이제 조,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 그래서 이 봉수 교회와 이 칠골교회 이가 그러니까 이 남한과 교류를 하게 되는 그 교계의 그 대표 단체가 있죠 그곳에 그 조구련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구련은 가짜다 이 가짜 교회다 이 가짜 교회란 걸 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무조건 퍼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자기는 아예 인권이란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것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봤을 때는 일제시대보다 북한은 더 못한 사회다. 그 이야기를 폭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2007년도 5월에 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그 자료예요. 여기에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외부에서 지원한 것이고 파란색은 북한에서 식량을 수입하는 선이에요. 북한 정권이 1990년대 중반이 이때가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그 시기죠. 자, 이 1990년도 중반부터 어, 식량 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고난의 행군이 되니까 국제 사회에서 계속해서 식량을 지원하게 되죠. 이 빨간색이 이제 그래프가 1994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식량 지원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어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원래 그 수입해야 되는 그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것으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은 수입해야 되는 식량을 원래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입해야 되는 돈은 어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 무기와 사치품을 더 구입하는데 썼다. 이 말이에요. 절약된 외화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그 식량을 외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했던 그 돈이 결국은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도표로, 이 자료로 예, 한눈에 볼수 있게 설명을 해준 거죠. 특별히 이제 1999년도에 이것을 보세요. 외부 지원량이 훨씬 더 많죠? 돈이 남아도니까 그때 제 미그 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 구입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무기는 수입하면서 식량은 지원에 매달, 이때부터 이제 무기는 수입하고, 그리고 식량은, 어, 자기들이 굳이 이제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식량을 수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그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관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외부에서 그 식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NGO 단체들 있죠. 이제 이 시민단체들, 이 NGO 단체들이 어, 들어올 때, 먼저 얼마를 너희들이 그 지원액을 줄수 있느냐, 그걸 액수를 갖다가 밝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액수를 갖다가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아예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나라 에 들어오고 싶어? 여기에 지금 뭔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싶어? NGO 단체는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그러면 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얼마라고 이렇게 금액을 갖다가 미리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억지로 그 금액을 채워서 어, 그것을 자신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썼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대형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의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원된 의약품들은 실제로 그 국민들한테 들어가냐 인민들한테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의사로 재직했다가 탈북했던 김모 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원장 등 간부들이 약품을 빼돌려서 장마당에서 판매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그 의약품이 전용됐다라고 증언을 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것이 그 민간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군수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대북 지원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하면 그단체의그 NGO들의 그대외 이미지가 실추가 되죠? 그러면 후원에게 감소하죠? 그럼 그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단체들은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하고 있고, 알면서도 그것을, 음,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거죠. 2012년도 VOA, 그 미국의 소리라는 이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2012년도까지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북한이 쓴 돈이 북한 주민의 3년치 식량에 해당한다. 옥수수 천만톤 거의 30억 달러 이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자 2014년도에 9월에 김정은 지시문에 요 김정은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뭐라고 인정했냐 남한으로부터 받은 이 식량과 돈 때문에 우리 북한군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북한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정일의 업적이다. 이렇게 추켜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열심히 헌금해서 북한 선교한다고 갖다 바쳤던 돈이 결국은 뭐예요? 북한군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이걸 누가 인정했다? 김정은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 2015년도 11월에 네일리안에 난 기사를 보세요. 북한에 그 해커 양성 대학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림대학이라 그래서 현재의 김밀성 정치 군사 대학이란 데인데 여기를 나온 장세유리라는 그 대표가 있어요. 자, 이 시민단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평양 과기대 안 된다. 어, 이 한국과 이 해외 교민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국 북한 사이버 전사를 키워주는 꼴이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느냐? 대남사이버 심리전 부서에 배치돼서 사이버 전사로 활동한다. 이 평양과기대가 세워진 다음에 2010년도부터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디도스 공격, 농업 전산망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방송사나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시켰죠?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 유출 됐죠. 서울 지하철 해킹됐죠. 이런 심각한 테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데 아마 우리 연말에도 어 어떤 테러를 할지 몰라요. 지금은 이미 청와대까지 뚫을 정도로 발전했고요. 이 사이버 전사단 이들의 그 활동이 바로 이 지금의 그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인터넷에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기사가 나오 댓글 전부 다다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2016년도 6월에 그 문화일보 기사를 보시면 이것은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어, 인력의 배, 양성소였다. 어디가? 이 평양과기대가. 이 평양과기대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우주개발국이나 국방과학원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의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헌금해서이 평양 과기대 세워줬더니 거기에서 결국 이 핵개발을 만드는 인물들, 사이버 전사, 우리 죽이는 이러한 그 테러 요원들을 양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북한인권감시본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인도적인 대북 지원? 안 돼, 이제. 북한 특권층 배만 불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탈북자의 그 증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니세프 직원들이 와서 뭐 구호 물품을 갖다 주고 하는데요. 갖다 주면 바로 다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때만 거기에 선전용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투어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유원 직원들이 구경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는 그날 나온 빵만 먹게 하고 나눠준 과자도 도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2018년도 7월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대북 지원, 북핵 미사일 개발 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계속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 정권의 자금줄로 들어가서 핵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만 사용됐을 뿐이다. 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어, 이제 더 이상 정권 유지에 이것이 악용되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0, 2019년도 5월에 북한의 쌀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제 황당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은요, 원래 그 3개월 정도의 전쟁 군량미밖에 비축하지 못해요. 원래 그 경제난이 있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전쟁 군량미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방출을 하냐 이거죠. 군량미를 풀었기 때문에 쌀가격이 하락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군량미를 왜 풀었냐. 어차피 풀어도 어,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대북지원이 들어온다. 그 소식이 딱 들어오니까 아 그러면 이거 풀, 풀어야 된다. 풀어서 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무엇으로 채운다? 군량미로 채운다는 거죠. 결국 이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만 쓰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국방부가 나서서 나, 말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제 논단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995년에서 2016년까지의 그 북한에 제공한 대북 지원, 이 쌀이나 현금을 다 합쳐서 이것이 거의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그 중에서 3,40억이 이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됐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그 식량을 구입해야 되는 그 돈을 그것으로 식량을 구입하면 충분히 살수 있었는데 국민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열병식 할 때도요. 한번 열병식 할 때마다 10억 달러가 든대요.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인데 열병식 한번할때 1조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그 돈이면 쌀 414톤을 어 살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것을 어디에다 쓰는 거? 열병식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자, 이 12월 4일에서 9일까지 그 미사일이 세 발이 발사가 되는데 그때 발사된 가격만 어, 1,500만 달러라는 거죠. 이전이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100여기를 보유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남한을 위협하는 그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약이에요. 자, 2015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2012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조선 인민의 70%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 이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김정은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자, 이게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제 북한이 그 워낙에 친양난이 시작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마약을 먹게 되면 배고프다는 느낌을 잊게 된대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잊고 그리고 통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은 보면은 0.1g당 북한 내에서 식량 3kg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약을 제조하는데 사람들이 올인는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전 세대를 막론하고 여기에 지금 달려들게 되는데, 어, 하이그주 제조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 가정집에서도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구까지 개발이 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실제로 북한이 그 마약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발전하게 되었는가. 어, 실제로는 이 1980년도 중반에 이게 중앙당 간부들한테 이제 건강 치료용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나눠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 1990년대에 이것을 이제 국가 차원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1 9 8 0년대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 굿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어, 이 외화를 보충할 방법으로 이 마약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재는 게, 이, 김희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마약 생산을, 미 제국주의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정당화시켰고요. 적국을 마약에 중독시켜서 자본주의 사회를 마비시키고 북한은 돈도 벌고 이렇게 사회주의를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기술자들이요. 북한의 그 마약을 손도를 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요. 한세 사람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나중에 총살이 됐고 한 사람은 탈북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자, 이제 얼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체로 이렇게 만든 그 얼음 그 북한산 마약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북한산 얼음이라는 것이 어 순도가 99%까지 아주 고순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마약이다. 이제 탈북민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이 마약 파는 집이 있다. 소분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탈북민들이 다 일치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보급이 되느냐 이제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10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16년도에 탈북했던 두 명은 이게 과장될 수도 있지만 북한 사람이 90% 이상이 마약을 사용한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2019년 5월 일이죠 이 버닝썬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TV조선에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북한산 마약 이런 거는 VIP들만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제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강남에서 이게 활기를 치고 있다. 이게 어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외화벌이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게 되면 그 돈으로 다뭐 했던 거죠? 예, 핵 개발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제약 공장들이 직접 생산에 나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는요 이 약학대 졸업생들이 직접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마약을 제조하는데 투입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고도의 그 순도를 자랑하는 가장 좋은 그 고품질의 마약을 만들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북한산 마약에 의해서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요 아주 그 올해 전인데 이미 2004년도에 어 북한에서는 2억 명의 살상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가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화학무기를 보유하도록 이것을 개발하라는 지시는 1961년도에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화학무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값싸게 개발을 할수 있다는 거죠. 돈을 그렇게 핵무기처럼 많이 들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살상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북한이 2004년도에 비축한 무기가, 화학무기가 2,000톤에서 5,000톤이었는데요. 이 중에 1,000톤만 써도 4천만 명을 살상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게 되면 뭐 2억 명 이상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하버드대 센터에서 이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그 조사를 했는데 이 북한에 이 채널A 나온 기사죠. 13종의 생물무기 제재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 사용하게 되면 은요 이게 누가 했는지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공포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핵보다도 더 현실적인 재앙이다. 사실 미국이 더 두려워하는 것도 이 핵보다는 이 화학무기다. 이런 설이 있어요. 자,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를 하고 나왔던 것이 아까 NCCK 한국교회라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대북 제재가 어왜 안되냐는 그 이야기에 북한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것이 교회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탈북 여성들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 2019년도에 어, 이 워크숍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받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을 압박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 자기들이 북한이 있었을 때 대북 지원 받는다고 자기들이 받았던 혜택은 없다. 그 말이에요. 대북 제재로 어려워지는 것은 김정은을 비롯한 그 간부들이다. 이 주민들은 쌀이 없으면 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다 파악했고 당의 지원 없실도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염려를 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탈북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북한 정의연대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그리고 어, 자국민 석방 없이는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그 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어, 자, 이 김정은 정권이요. 발사체까지 포함해서 어, 총그 미사일을 한2 0 0 차례를 발사를 하게 되죠. 이것을 만약에 비용으로 추산하게 되면 은 10억에서 30억 달러에요. 그때 발사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한 발이 500만 달러라 그래요. 그럼 이것은 옥수수 1만 9천 톤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식량을 안하고 계속해서 군사비에 지출을 하고 그래서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 군사비를 실제로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그렇게만 하면 북한의 식량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당국은 이렇게 식량을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가 적그리스도 정권이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설을 보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3장 12절을 보세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벌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악한 자라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왜? 이적 그리스도가 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쥐어틀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예요.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 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는 이거는 성경을 떠난 적그리스도 사상이다, 적그리스도 원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19년도 9월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이 서울에서 이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숨진지 두달 뒤에 발견이 됐죠. 이 한국 정부가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탈북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자, 왜 실제로 죽었느냐? 그거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북자들이 그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인권 대신 대북 지원으로 정책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통일부가 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그 담당을 했던 공동체 기반 조성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1년 만에 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정부의 책임이죠. 자, 그러면 정부가 못했으면 교회라도 나섰어야 되는데 교회도 한 마디 못했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팩트가 있어요. 뭐냐? 이 대북지원이라는 말과 북한인권이라는 말의 그두 차이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북한인권이라는 것은요. 이 탈북자를 비롯해서 북한에 학대받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대북지원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정권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한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없애는 이 행동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 걸고 굶주림을 피하려고 넘어온 탈북자가 굶주림 때문에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이 오게 된것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또 교회 바로 이것이 저주를 불러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아마 역사가 증명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스카리아서 5장에 보시면요. 이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해석이 잘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그것이 머무르며 살은다라는 말로 이것이 핵이라는 것을 어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확대받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정권에 그 권력의 편에 서게 되는 순간에 그 땅에는 저주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데 그것이 어, 끝판이 종말의 때에 오게 되는 핵무기의 저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뭐냐? 이 i c b m 이이 5000km 이상을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엄청나게 그 위력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는데 현재 이것을 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국가는 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다섯 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북한이 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도에 이미 북한의 ICBM 기술이 세계 3, 4위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세계 유일의 그 이동식 발사 차량까지 지금 보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핵을 어떻게 하면 그 탄두를 소용화 시키는가. 그 기술력에 이제 북한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미 2017년도 8월에 이 ICBM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 핵탄두를 북한에서 개발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핵 개발을 어, 이란과 같이 연계해서 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또 되고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서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그 신경전. 어, 이제 북한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이제 신성한 전쟁, 성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어, 상황까지 2017년도에 오게 됐어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는 한 25년 전이 되겠는데요. 그때 이미 이 북한과 미국의 핵전쟁에 대해서 그 경고했던 그랍비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어, 3차 대전, 이 핵전쟁을 일으킬 그런 나라는 이 시리아도 이란도 이라크도 아니라 코리아다. 이것을 어, 지금은 어, 작고한 랍비가 그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온 국민이 지금 핵을 머리에 예고 사는 이런 극도의 그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공정이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인도적인 지원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북한의 현금 800만불과 쌀5만톤에 1200억원어치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48%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적, 부적절한 지원 그것은 부적절한 지원이다. 지금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대북 지원이냐, 어죽 48.7%가 그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에서 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죠. 이 조건 없는 대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61.5%가 어, 북한 핵을 먼저 폐기한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지, 어, 대답을 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핵,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77%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국민들의 여론과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2019년도 10월에 드디어 북한에서 신형 SLBM을 쐈죠 이게 북극성 사명이라 그랬어요. 어, 이것으로 문정부 들어와서 김정은은 핵과 ICBM과 SLBM이라는 이 3종 세트를 갖췄다라는 이 끔찍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어, 이 SLBM이 뭐냐.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거죠. 그래서 7월에 이 잠수함이 중요한데 이 잠수함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요. 이 완성이 되게 되면 괌이나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어디서 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잠수함 타고 가서 그냥 본토 근처에 가서 쏴버리면그 사정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도 그 폭발력만 높은 것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을 한 상태고요. 이 와중에 자 미국의 소리라는 이 VOA에서 2000, 어, 2019년 12월 7일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문정인이 특보 있죠? 조용하면 나타나서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중국에 있는 그 연구원장한테, 만약에 이제 주, 미군이 철수하면,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다가 중국의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 완전히 이제 노발대발한 상황이 됐죠? 자, 이 중국의 핵우산은, 이 북한과 중국의 한국에 향한 양면 협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아주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미국의 평가고요. 미국의 맥스웰 연구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어이 중국은 이 북한을 지원을 해서 결국 한국의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문득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인데 중국에 이 왕위가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지소미아 사태 이후에 이 한미 관계가 아주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그 상황에서 딱 중국에 왕위가 방문을 한 거죠. 이 중국에 이 왕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밖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와 실제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추정하던데 이것은 이사드배치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국의 핵 우산을 어떻게 어, 너희들이 우리 우산으로 들어올래라는 그런 협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이 문정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게 아닐까? 이제 그런 그 추측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ICBM 엔진 시험이 어, 지난 12월 8일에 있었고요. 그 시험이 있었던 날 사실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어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통화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어, 이 알리는 보도에 가면 중앙일보에서는 이 오, 오로지 북한 문제만 논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의 그 북한 문제만 30분간 논의를 했을까? 그리고 그이 통화 후에 어, 북한은 또 동창리에서 ICBM 엔진 시험을 했을까? 그 운전자론을 주장한 것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트럼프로부터 추궁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런 설이 있고요. 어, 어쨌거나 지금은 아주 그 위중한 시기죠. 북한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면서 미국의 결단을 운운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어, 저는 사실 이 앨리슨 전 미국방차관부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 진짜로 2차 한국전쟁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이 50%는 아니지만, 그러나 꽤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ICBM을 어 북한이 발사하거나 아니면은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미사일 발사대 파괴 등의 군사 공격을 명령할 의사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 그랬어요. 이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한, 만약에 한국, 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할 것이다. 라고 이 전면전을 경고하게 됐죠. 이,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미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셨던 분이 계시죠. 그래서, 어, 2019년도 6월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시국선언을 발표하시고, 어, 국민들과 함께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책을 비판하면서 들고 일어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미 이 안보의 해체나,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왕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을 지향하는 이 사회, 이것에 대한 그 경고를 이미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6월에 이 낙곰수의 김용민이 정광훈 목사님을 내란 음모행위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내란죄인가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전에 있었던 그 시위, 이 좌파들이 했던 그 시위에서 지금 목을 자르고 단두대 앞에 세우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말로 했던 이것에 대해서 내란 음모 행위를라고 어, 내란 음모 행위라고 어, 검찰을 고발했던 이 김용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저질 발언으로 국회의원 출마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말을 했냐. 자, 미국이 테러를 가하는데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뭐, 라이스를 뭐, 성폭행한다. 이게, 이게 뭐, 간간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슨 뭐, 뭐 주말에는 특집으로 이런 그 지상파 텔레비전에 다 포르노를 보여줘서,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방송에서 노인네들은 아예 시청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 엘리베이터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뭐 하여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이런 말로 그 언론의 몰매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이 사람이 이 전도사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어, 이 벙커교회라고 해서 이제 좌파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좌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극우 개신교 가짜뉴스를 뿌린, 뽑겠다고 하면서 이 평화나무라는 이 단체를 만들고, 김장한 목사를 이제 비판하는 논평을 내게 된 거예요. 왜? 이명박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파 목사들을 이제 전부 다다 다 끌어내리고, 이제 우파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그 공격수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내란 음모 행위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교계에 있어서 김정은 목사 하면 그 굉장히 그 원로 중의 원로죠.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원로 중의 원로고 교계의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인데 자이 사람들이 어, 2012년도에 무슨 일을 했냐. 이세 사람이 모여서 WCC는 다원주의가 아니다 라는 그 간담회를 했어요. 자, 이 간담회를 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조용기 목사가 발표를 했냐면 WCC는 친북 좌파가 아니다. 그러면 WCC 운동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의 장을 열고 어, 최선을 다해 북한을 도와주는 기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WCC가 어 친북좌파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런 북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ewcc 운동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의 장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걸 원로들이 나와서 앞장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몰매를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WCC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통합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게 어떤 분들이 2013년도에 바로 있었던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신 측의 이 장로라는 사람이, 손봉호 장로라는 사람이 2009년도, 그 훨씬 전에 이미 그 침북 목사들과 같이 여기서 했던 얘기를 보세요. 무엇이라고 했는지, 요즘 종교 간의 평화를 깨는 주체가 개신교인 경우가 많다. 어, 개신교를 대표해서 타종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개신교 대부분이 아니고 일부 못난 광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가 광신자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교회가 이미 그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악한 열매의 그 대가들을 그 당사자들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WCC가 왜 공산주의와 상관이 없습니까? WCC는 이미 시작될 때부터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w c c 예요그 외에도 이 정광훈 목사님과 이 반공 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고 그 공격하는 그 정격수로 나선 사람이 또 방인성 목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2019년도에 한국 기독교 시국 대책회의라는 이 단체에서요.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 발표 내용을 보세요. 이게 지금 목사들이나 이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했다는 얘긴데 거기에 어,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하루 빨리 한국군에게 넘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주한미군은 하루 빨리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할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명단에 방인성 목사 해서 교회 개혁 실천 연대 회장 이렇게 돼 있죠. 뉴스 앤 조이의 발행인도 역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과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같이 그 걸어왔던 사람 중에 정의구현사재단의 문규현 신부가 있고요. 김홍술 목사라고 있죠. 이거 세월호 때 여기서 지금 막 단식할 때이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김홍술이란 사람도 대표적인 자파 목사였는데 이 사람, 뭐, 결국 성추행, 뭐, 미투 사건 터져가지고 아웃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대표적인, 이제, 친북 어, 좌파 성향의 목사가 이제 정기열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이제, 탈북 여정원번 사건 기억나시죠? 탈북 종업원들의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그것을 민변에다가 전달한 사람이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북한의 세습체제를 옹호하고 천안한 폭침 음모론을 그 펼쳤던 사람인데요 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억압받는 사회로 규정하고 북한을 핵무장을 한 자주적인 독립주권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있는 국가라고 격찬했던 사람이죠 어, 수도 없이 이제 평양을 들락날락했던 사람이고요 어, 이 사람이 이제 1980년대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우리나라에 원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2005년도에 귀구를 해서 성공에 대해 교수가 되게 돼.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문제는 뭐냐면, 어, 이 홍석현과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WCO라고 해서 이게 결국 북한에 대해서 경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기획했던 그런 문화 행사였는데 여기에 조직위원장을 홍석현이 맡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정기열이 맡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하게 돼서 이 홍석현의 어떤 정신적인 멘토라는 그런 설까지 있는데요. 이 홍석현이 누군지 아시죠? 이 JTBC. 결국은 이 언론에 이렇게 잠식당한 것에 그 뒤에 또 누가 있었는지가 그 배우가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이 가짜 목사들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황당한 얘기. 2019년도 3월에는요, 아예 이제는 대놓고, 어, 그리스도교와, 즉, 기독교와 주체 사상의 대화 연구소라는 걸 갖다가 차리고요. 이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조헌정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그 사람이 지금 향림교회 단임 목사인데요. 이 향림교회가 그 대표적인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최근에 이제 12월 18일, 얼마 전에 이런 그 3일절도 아닌데 3일혁명 기념 어, 한국 기독교인 선언을 발표하는 어, 이 사람들 무엇이 이렇게 급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전시 작전권의 회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그리고 주둔비용 협상.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원로로 존경했던 사람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동안 쭉그 경로를 살펴봤지만 어, 계속해서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어, 그리고 그 김현국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한빛누리재단의 이사장인데, 어, SK 회장인 최태원의 또 정신적인 멘토가 되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어, 좌파 목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최태원은 지금 당연히 자본주의의 상징인 이 대기업의 회장인데 이 대기업의 회장이 이 반자본주의와 반재벌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자본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하는 루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삭제된 기사인데 이게 오프라인상에서 나온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의 내용을 이제 캡처를한 거고요. 어, 이 미션투데이라는 데서 나온 기사인데 이 크리스천투데이하고 뉴스앤조이하고 한번 그 법정 소송이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뉴스앤조이의 자금통로 이 좌파 언론사죠. 여기에 그 자금통로가 한빈누리재단인데 여기에 그 이사장이 김형국 목사였고요. 여기에 이제 탈세 의혹이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투데이가 이것을 폭로했는데 그게 가짜뉴스다 해서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크리스천투데이가 패소를 했는데요. 이 다음에 이것을 뭐 항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다음에 전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어, 한빈누리재단이이 어, 뉴스앤조이의 후원 통로였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를 가장해서 결국 기독교를 통해서 이 사회의 그 반시장경제, 좌파운동을 펼쳐나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6.25를 막아낸 반공의 진지, 한국 교회들이 넘어간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한국 교회의 좌경하에는 이른바 교회의 개혁 세력을 자처한 좌파 목사들이 단합해서 결성한 성사한국,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운실, 이런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뉴스앤조이 같은 언론사의 치밀하고 집요한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욱 대표는 이들의 역사관에 대해서 뉴델리 기사에서 이 외눈박이 역사관이다, 그리고 반공교회와 목사들을 향해서 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도덕기준을 요구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고 또 김정은 정권을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는 위선적인 평화 악단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끌어들인다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했죠. 어, 이 자칭 교회개혁세력 좌파 목사들이 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일 선언에서 카리졸부 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 대북 지원을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매국 행위를 어,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어, 1990년 통일 과정에 대해서 이 동서독 교회의 화해와 협력을 한국교회는 본받아야 된다고 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미혹을 하는데요. 어, 실제 독일 통일의 진실은 정 반대였어요. 어, 서독 동독 지원, 어, 서독의 동독의 지원은 대가 없이 안 준다, 투명성을 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 안 준다는 산불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동독 정권과 이 주민을 분리해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의 목표를 확실히 이루어냈는데요. 그래서 프라이카우프라는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이게 뭐냐 이 한마디로 돈을 주고 그 자유를 산다는 말인데요. 이 서독에서 1963년도부터 89년까지 총 27년 동안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동독 내의 정치범을 어, 서독으로 송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자 이것으로 동독의 정치, 정치범 정치 3만 3,755명이 서독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이때 서독은 송환 대가로 34억 6,400만 마르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약 1조 8,350억 원어치의 그 현물을 지급했는데요. 1인당 평균 몸값이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5,3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시초는 본래 서독의 개신교연합회가 동독에 수감되어 있던 성직자 150명을 동독에 트럭 3대분의 목수수와 석탄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데려오면서 시작이 된 건데 1963년도부터는 서독정부에서도 나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서독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실제 실행은 개신교측에 위임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 인도적인 차원의 사업이 영향받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27년간에 총리가 6명이나 바뀌고 정권도 좌파 우파 이렇게 번갈아 집권했지만 그 누구도 이 정치범 송환 프로젝트인 프라이카우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 대형교회와 교단들은 사랑과 관용의 길을 말하면서도 상상을 초월한 금품을 바치고도 북한에서 정치범 한 명은 고사하고 납북자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끔찍한 만행에 시달리는 지하교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비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비겁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히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외쳐대는 저 거짓 평화노림의 뻔뻔함에 눈 멀고 귀막힌 성도들이 같이 속아 넘어가 건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고요. 2007년에 뉴스위크지에서 북한 지하교인들이 성경책을 비닐로 감싸서 뒷마당에 묻어두거나 그리고 일부는 중국 선교사와 휴대전화를 통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모퉁이돌 이상 목사는 수용소에 잡혀간 이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꾸로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북한 지하교인의 그 4분의 1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그 인원은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에 의하면 어 최대 50만 명까지 수산된다. 이것이 2017년 그 연합뉴스 기사에 실렸고요. 그리고 2010년에 평안남도에서 40명, 그리고 2011년도에 3월에 환병도와 양강도에서 43명의 지하교인들이 공개 처형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북한의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12년 이 연합뉴스에 실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을 보세요. 공개된 자료에만 이 정치범 수용소가 6곳 그리고 그전 단계에 해당하는 교화소가 7곳이라고 돼 있죠. 이 수감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극적으로 탈출한 소수의 탈북자에 의해서 알려진 이 수용소의 현실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참혹하죠.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우리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이 불과 한두 시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강도들의 인질이 돼서 70년을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문들과 짐승보다 못한 삶을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의 한국교회는 잊어버린 건가요? 동성애, 소수성애자들 그리고 이석기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외쳐대던그 정의로운 교회들이 왜이 북한의 인질들, 진리를 지키는 40만의 지하교인들과 죽어가는 10만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무서우리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을 사랑하자면서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당신들이 사랑하는 북한에는 학대받는 지하교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예 사라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서인가요? 인권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북한의 수백만 부를 갖다 바치고 잡혀간 우리 피같은 납북자 국민들을 송환하라고는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려는 당신들의 정의와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인질로 잡혀가도 그래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겠습니까? 그러고도 감히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얼굴을 들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두 가지 형태의 적그리시도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정치 지도자 중에 최고 권력자에 해당하는 자를 짐승으로 부르죠.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 절대 권력의 독재자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자는 이 거짓 선지자로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큰 바벨론 또는 큰 음녀, 큰 창녀라고 부르죠. 마지막 때 세계 통합 종교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둘 사이 관계가 중요한데요. 정치적 적그리시도, 짐승의 권력에 빌붙어서 마음껏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종교적 적그리시도,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7장 16절에 보시면 요 막판에 이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짐승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파멸당할 것이라는 그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게시록 19장 20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에게 닥칠 재앙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때 짐승과 함께 산채로 불못에 떨어지게 돼서 거짓 선지자는 두 배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종말의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적그리스도 정권이 서는 어떤 나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중예언이라고 볼수 있어요. 선지자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치 다스리는 행위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한테 부여한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만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시도 권력자가 등장할 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참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짐승 정권을 평화의 그리스도라고 거짓말로 미혹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씨 왕조, 이 북한 정권 자극하지 말고 오히려 많은 돈과 물자로 아낌없이 우리가 지원하면 이 북한의 인민들이 굶주림도 면하고 남한 자유사회와 교회의 사랑에 고마워서 마음을 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다같이 잘 사는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말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주민들은 더 가난해졌고 남북한 모든 민족을 죽음의 재앙으로 이끌 이 북한의 핵위력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죠.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보낸 한국교회 대북헌금은 결국 간첩과 주사파 세력의 확장, 세계 최대 사이버 테러단의 양성, 세계 3위 생황 무기 개발, 세계 4위 ICBM 기술 보유와 202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미사일 보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순도를 자랑하는 북한산 마약의 남한 전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생명을 위협하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요? 선한 뜻으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북한 선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그동안 그토록 피를 토하며 외쳤던 깨어있는 참 선지자들의 경고는 정말 못 들었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북 헌금은 그 자체로 이미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짜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적그리스도 짐승 정권에게 바쳐진 우상의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북한 주민을 살리는 선물이 아니라 그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강도 때인 북한 정권을 살리기 위한 뇌물이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당신들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정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던 이 대북 헌금은 김일성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돼서 당신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저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조를 누구에게?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권력자를 하나님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가짜 선지자들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같은 헌금을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저 악독한 저그리스도 정권에 바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수십 년 신학과 목회를 하지 않아도 유치원만 다녀도 대답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상식도 양심의 판단도 통하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정상입니까? 왜 자꾸 이념에 치우치냐고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념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이념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이한 장의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이 그 대답입니다. 똑같은 반만 년의 역사를 겪어왔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1948년 서로 다른 이념을 선택했어요. 북쪽은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를 남쪽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렇게 7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택한 북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0대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성경의 원리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 위치에 당당히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래도 이념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그 중요하지 않은 이념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에 가서 살 자신이 있습니까? 왜 지금 당장 안 가십니까? 안 가시는 겁니까? 못 가시는 겁니까? 김일성을 그토록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찬양하고 존경하고 대한민국은 미제의 앞잡이요. 민족의 진짜 정통성은 북한 정권에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은 왜 꿈에도 그리던 당신들의 조국 북한에서 살지 않고 당신들의 표현대로 헬조선 지옥같다는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습니까?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민족끼리 북한 중심의 연방제 통일로 한반도 공산사회 국가 건설하는 것. 그 꿈을 이루는 임무를 말합니까? 김일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나라 북한에는 가고 싶지만 그를 위해 여기 남아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저주해서 완전히 해체해서 통째로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겠다. 그것도 목사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장 집어치우세요. 당신들이야말로 역사상 최대의 신성모독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평등이요? 1%를 위해 99%가 희생되는 그런 평등의 결과가 저 북쪽의 깜깜함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저 찬란한 빛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자유를 지켜온 대가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빛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저 위에 있는 깜깜함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수님께서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모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북한에 필요한 것은 쌀과 의약품과 과학기술 교육과 빵공장과 학교와 병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북한이 깜깜한 어둠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을 포로 삼고 있는 흉악한 공산주의 영의 결박을 끊어 그들이 더 이상 적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을 거짓 때문에 아무것도 볼수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진실을 볼수 있는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이사회서에서는 같은 본문을 갇힌 자를 놓이게 한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해석을 따르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동물처럼 그들을 우리 안에 가둔 거대한 수용소 집단 감옥에서 나와서 존중받는 인간으로 살게 하는 정의의 시련 바로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의 빛만이 죽음과 어둠의 땅이북한에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북한을 살리는 것은 쌀도 돈도 아닙니다. 북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을 70년간 가둬온 악독한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진실의 눈과 귀가 언제나 가려지지 않는 빛의 나라 자유복음통일의 한국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의 기름부음 받은 모든 자유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의 해 신현의 축복이 두 배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